정부는 2010년대에 씨알리츠를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리츠의 운용구조는 민간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부동산 펀드와 건설사가 공동으로 씨알리츠에 투자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를 이용한 임대, 전세,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용기간 매각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기간 만료 후 건설사가 우선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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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기간도 갈수록 길어져 부대 비용도 늘어만 갑니다. LH가 민간 아파트를 조금 할인된 가격에 산다면 향후 질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고 손쉽게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사실상 미분양 누적과 공사비 급등으로 시행사와 건설사의 이익은 사라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니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달리는 상황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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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출해준 금융권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분야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아파트값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주택 수요가 사라지고 미분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1에서 2년 뒤역전될 수도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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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물량 해수로 건설업을 연착륙시켜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준공적인 미분양 사업장이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상품이 내년 2월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5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분양가 할인 등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전제로 미분양 주택 PF대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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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입주가 일정대로 진행되면 2019년 이후 4년만에 한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30만 가구를 웃돌게 된다. 올해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1만 7,740 가구보다 7% 증가했다. 수도권 14만 3,209 가구, 지방 11만 3,386 가구 입주하며 지난해보다 각각 6%, 10% 증가했다. 그러나 주거수요가 높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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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 부산 23,468가구, 대구 19,626가구, 충남 13,927가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다. 정비 사업이 끝난 사업장과 택지 지구 등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입주가 활발했다. 2023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30만 가구를 웃돌 예정이다. 연도별 전국 입주 물량 추위 직방. 내년에는 전국에 30만 가구를 웃도는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권역별로는 지방 입주 물량 증가 폭이 크다. 지방은 올해보다 29% 많은 146605 가구 23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55470 가구 183개 단지로 올해보다 9% 증가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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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과 거래잘벽 등으로 내년에도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더해져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명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나타낸 가운데 임대차 가격이 동일하게 내리고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 부담이 될 것며 공급 물량이 몰려있는 인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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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세거래량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50만건 이상을 유지하며 매매거래보다는 감소폭이 작.